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색채 미술심리 자 색채 미술심리 카드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이제 하는 걸로 할게요 자그동만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있지만은 모든 것이 능력은 안 되지만 모든 것이 다그이 시간이 심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절차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도록 하면 안 돼. 여유를 주면 안 돼. 그럼 그게 결국 부작용으로 막 둔갑되는 거야. 자, 그래서 색채 미술 심리를 우리가 하는데 이. 이 색채 미술심리는 탄생된 것이 어떤 것인가? 왜 탄생됐을까? 탄생된 원리는 뭘까? 이것을 우리는 기초적으로 좀 알아야 되니까 그죠? 자 심리는 똑같아. 자 그러면 심리는 우리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심리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거다. 심리는 인간의 두뇌에서 다자 인간의 두뇌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마음이 변해서 이것을 행동을 하게 되는데,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두뇌에는 우리는 어떻게? 내 심이 있고, 내 식이 있고, 내 파가 있다고 그랬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것이, 여기서 발생되는 것과 여기서 발생되는 것이 다르다고 그랬다. 그지 자, 이것이 내식에 우리가 공급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이다, 어식. 의식. 의식 쪽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 의식이 있다, 그치? 의식이 어떤 것이 있다 그랬지? <웃음> 우리는 그냥 어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고, 불의식. 무의식이 있고, 불의식이 있다, 했다, 그치? 자, 이런 가정에서 우리는 풀어나가는 그런 가정이에요 이것의 변화에 의해서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첫번째 이 내면 심리는 내면신은 내심의 작용이 아주 강하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두번째 우리가 습성심리는 내식에 의해서 아주 많이 좌우되게 되는 거고 세번째 우리가 행동심리는, 행동심리는 이 내파의 작용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래서 내면 심리는 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풀이법으로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 숫자풀이법으로 심리학을 풀어가는 거예요. 심리학에는. 자 그러면 섭성심리는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인지한 것을 우리는 표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이 색채 미술심리라는 거죠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인 했기 때문에 이것을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타로카드 갖고 하는 것은 타로카드 갖고 하는 것은 주로 이 행동심리 행동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로카드 갖고 섭성심리를 풀 때, 뭐 갖고 풀어서 색채 미술 대신에 우리는 오픈카드로 풀잖아. 이것을 우리는 오픈카드로 푸는 게 맞아. 왜냐면 사람이 자기가 느꼈고 이 기억력에 우리가 삽입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우주의 진리 자연의 이치, 인간의 도리가 우리는 이 심리를 자우하게 되는 구조다 뭐이든지 자 우주의 진리, 인간은 우주의 진리 속에서 움직이 나고 가 자연의 이치 속에서 인간이 행동을 하게 되고 인간의 도리에 의해서 마음이 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인간의 이 꼬약한 이 인간의 이 꼬약한 이 내면들을 풀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풀기 위한 근본이 뭘까? 수라고 그랬다. 수. 그치? 그이 수다. 이것이 우리는 진리라고 그랬다. 수의 진리 수의 진리로.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어떻게? 전부 다 수와 연계되어 있다는 거다. 그죠 타로카드도 수, 색채, 미술, 심리도 수, 숫자, 풀이도 수. 그지 자, 그러면 내면의 심리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것은 운명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내심에 박혀져 있는 운명이다. 그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색채 미술지는 습관과 간섭 지시 지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푸는 거고. 이거는 환경과 여건에 의한 외기 힘, 외부의 힘. 환경과 여권에 대한 외부의 힘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것을 풀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수다, 이것도, 그제? 이것도 결국은 수다. 그러면 우리는 우주의 진리에 따라서 숫자 풀이법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뭐, 인간의 섭성심리를 푸는 거야. 우리는 자연에 적응해 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작용의 적응에 의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행동 심리는 어떻게 해? 옆에서 찝찝거리게 되게 되면 게되 그런 식으로 바뀐다 자, 친구가 어떻게 해? 놀러 가자고 하면 놀러 안갈사람도라어그래 놀러 안 가더라도 어떤 핑계가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우주의 진리로서 내면 심리를 풀고 운명에 의해서 자연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익힌 습으로부터 우리가 풀게 되고 인간의 주변의 인연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 행동심리가 풀리게 되는 거야 그렇게 행동심리는 항상 인연법으로 이렇게 풀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다 오케이? 네. 그러면 수호의 진리는 천부적의 진리로부터 숫자로 딱 적혀져 있다 그죠? 이때까지 우리 수리사조에서 배운 거고 수리심리학에서 배운 거고 그러면 인간의 도리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금 만나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고 싶어 하고, 이런 명제 설정이, 이 인간의 도리에 의해서 지금 자기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명제가 설정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어 자연의 이치와 섭성심리는 자기가 가고 싶대서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히게 되는 거야. 어, 주위에 가면, 어, 양푼이 생고기 김치찌개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잖아. 그지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푼이 생고기 에? 김치찌개는 어떻게? 우리 사무실 앞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이 자연은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인간에게 이런 심리를 풀어내고 이런 운명을 풀어내고 하기 위해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사람이 가장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뭘까? 익히는 것이 뭘까? 뭐였어요? 그게 바로 색이라는 겁니다, 색 이라는거죠 그게 바로 색 이라는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색이 이 색이 우리는 여러가지 색을 갖다가 여러가지 이용을 하겠죠 자 우리는 어? 예술로서 성화시킬 수도 있고 단순한 그림으로 서 성화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뭐내 맘대로 그리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용도 색을 이런 용도로 어떻게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이 칼라의 색이 우리가 이런 미술 심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색깔에 주어지, 색깔에만 주어져 있는 색깔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을 색채 심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림으로 인해서 그림으로 그림에이 조화를 시키고 그림에 그리고 그림을 색칠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는 미술 심리라는 거다. 색에 대한 정의 자신. 색에 대한 정의. 자 그러면 색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인간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인간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가지고 가장 감성적으로 익히고. 느끼고 판단하고 할수 있는 인지력이 바로 색이라는 거다. 다른 거는 어떻게 형체가 있기 때문에 저것이 맞는, 저 사람이 맞는가 틀리는가 우리는 구별을 못할 때가 많지. 가다 보게 되면 어떻게, 어, 저 사람이 옛날에 내가 반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터지만은 색은 어떻게 빨갛다, 파랗다. 이것이 바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색채 미술 심리라는 것은 색채란 것은 이 컬러만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고, 미술은 어떻게? 여기서 만든 거죠. 컬러를 가지고 그림으로 성화시든지 그림을 픽처, 픽처 맞나? 픽처, 픽처, 그림, 그 다음에 내가 이 스케치 하는 부분을, 이게서 적용되갖고 색이 결합이 됐을 때, 이게 표출되는 이 감성과 의식, 잠재의식 이런 것들이 표출해 내는 것이 우리는 색채, 미술, 심리라는 거다 그러면 자연에 있어서 색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고민되겠지 자연에 있어서 색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자 자연의 색은 딱 잠깐 끊고 다시 색